안녕하세요 전장 스트리머 겸 해설가 고공식입니다. 이번 대규모 전장 패치 후 전우 추가와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 었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메타에 대해 알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전우가 이번 패치의 핵심이다 보니 그 파괴력 또한 굉장히 막강 합니다. 초반 플레이하는 첫 전우의 경우 전우의 특수한 능력과 개체수 측면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우를 소환한 쪽이 그렇지 못한 쪽을 압도 하는 전투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전우가 전투 승리 체력관리 등의 스노우볼을 굴려 황금 전우 타이밍도 앞당겨주기 때문에 상대보다 빠른 전우 전개가 보스 통의 경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됩니다. 전후 게이지는 레벨이 낮을수록 전투를 잘 치를수록 빠르게 차기 때문에 다소 늦게 소환되는 4레벨 전후보다는 2레벨 전후나 성능이 좋은 3레벨 전후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게이지를 채우기 힘든 패스트 레벨업보다는 1렘롤 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메타 속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영웅들과 플레이 방식 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단입니다. 1-2단은 최하위 승률과 픽률을 보이던 과거 암흑기를 뿌리치고 현재 가장 무난하게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 능력인 급습을 통해 초반 전후 게이지 수급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전후 해그을일리다리 역시 이레벨로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소환해 피드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 능력 또한 공격 시 면역을 부여하여 초반 전투에서 막강한 교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초중방 타이밍 엄청난 교정 능력을 바탕으로 체력 관리도 할수 있고 이후 극후반에 그 가서도 선제 공격과 면역 공격을 활용하여 독성 하수인이나 히드라 전투 절단기를 배치하면 전투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후반 디심 또한 강력해 결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벤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라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선택지로 나온다면. 고민 없이 플레이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타비슈입니다 이번에 새로 전장에 추가된 영웅으로 영코스트 영웅력인 명사수를 이용해 코스트 없이 초반 필드 싸움에서 큰 이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전후 계획지를 빠르게 채워 강력한 전후인 개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개의 경우 성장형 용기물인 탈레고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마치 고추비룡처럼 초반부터 탈레고사를 빠르게 키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전후를 확정으로 황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탈레고사만 뽑아낸다면 초중후 반 약점 없는 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비룡처럼 용만을 덱에 넣을 필요도 없어서 독성 용병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블리자드가 탈핵고사의 사기성을 인지하고 3단계에서 4단계로 탈핵 고사를 너프했지만 전후 자체의 단계가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타비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용이 살아있다면 타비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영웅은 볼진입니다. 볼진의 경우 새로 추가된 전후의 능력이 워낙 좋아 추천드리는 영웅입니다 전후 장로가드린의 경우 내 턴이 끝날 때양옆에 하수인들을 자신의 공격력과 같은 수치로 만들기 때문에 공격력을 키웠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히드라, 전투 절단기나 반사로봇, 천상의 기계 멀록 같은 천상의 보호막 하수인과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전후의 공격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인데 초반부터 키운 오색비룡이나 지면 진동자 등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어서 만약 철석이나 버프된 정령 등을 활용해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면 1등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짜 폭조디아가 된 밀리피센트입니다. 활용하기 힘든 영웅 능력을 가져서 많은 외면을 받던 밀리피센트가 전후 엘리멘티움 다람쥐 폭탄을 만나 폭격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메아리 효과로 이번 전투에서 죽은 내기계의 네 수만큼 적 기물에 데미지를 주는데 그 효과가 필드싸움에 매우 강력해서 전후만 뽑아내면 중반 전투는 지기 힘들 정도이고 리븐데어 칸구르 등의 하수인을 활용해 후반뒤심도 챙길 수 있어서 22.2 패치 기준 전체 영웅 중 최상위 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블리자드가 전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긴급 러프하면서 꽤나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능력이 워낙 적고 초반 전투도 영웅 능력을 활용해서 잘할수 있기 때문에 아직 쓸만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루카는 패치로 합류한 영웅 중 타비쉬와 함께 고평가되고 있는 영웅입니다. 그 이유는 상황에 맞게 쓸수 있는 유동적인 영웅 능력과 2단계여서 초반부터 소환할 수 있고 성능 또한 좋은 전우, 랩 랩정령 때문입니다. 죽음의 메아리 부여를 통해 복수를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대지기원 하수인에게 버프를 줄수 있는 화염기원과 물기원 천상의 모호막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번개기원 등 영웅 능력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동성으로 인해 모든 조합과 밴에서 쓸수 있습니다. 또한 전후 랩터정령이 활용한 영웅력을 기억해 지속적으로 사용해 줌으로써 전투 구도상의 유리함을 항상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이렐라와 전시관리인 입니다. 두 영웅은 초반부터 영웅 능력을 활용해 필드게 수의 이점을 가질 수 있고 힐드 싸움에 도움이 되는 2레벨 전후를 소환하는 비슷한 강점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소환한 전후를 활용해 필드를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선출식 단계를 올려줄 수 있고 이어지는 빠른 황금전으로고단계 기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타지 않고 무난히 좋은 영웅이라 할수 있습니다. 1등이 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영웅 갤리익스입니다 하수인을 판후 다음 턴 골드를 얻는 영웅 능력은 브란 브론즈 비어드나 들창코 재활용 망령 등 특정 상황에서 사기적인 효과가 효과를 발휘하는데 항상 약한 초중반 타이밍이 약점이었습니다. 이 약점을 전후 비지워터 모글이 메워주게 되었습니다. 모글의 능력은 이번 턴 사용한 골드만큼 하수인에게 1:1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천상의 보호막이나 히드라 같은 하수인에 사용하면 쉽게 중반 타이밍을 넘길 수 있고 안정적인 체력으로 후반만 갔다면 수많은 골드를 활용해 어떤 영웅보다도 강력한 필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라우스 역시 전후 추가로 약점을 보완한 경우입니다. 전후 매그너스 마나 스톰의 능력을 통해 하수인 구매 시 같은 선술집 단계의 하수인을 추가로 볼수 있게 되면서 미라우스의 최대 약점인 미롤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하였고 황금 하수인을 만들 확률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나 4단계 하수인 중 미라우스와 잘 어울리는 약골. 성지기, 망꾼, 재활용 망령 등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미라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막 전장에 입문 하셨거나 아직은 전장에 익숙치 않은 초보자들 순위방어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가루기 쉽고 성능 또한 좋은 영웅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웨그 토글입니다. 1단계 하수인 중 성능이 좋은 아가 늑대 로봇 충동적인 마귀 등을 활용해 4종류로 필드를 채운 후 전후 장로 태그 웨그로 남은 한 종류의 하수인 을 계속 내고 팔구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버프 줄수 있습니다. 이때 정령이 살아있다면 판매 효율이 좋은 원기 회복의 변형물 과 판단의 정령으로 버프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샤라즈입니다. 전후 아기 이샤라즈는 엄마곰과 비슷하게 같은 단계의 선술집 하수인 이 소환될 때 버프를 줍니다. 아가 늑대 로봇 초소형 미라가 있는 기계 성가신 인프 충동적인 마귀가 있는 악마가 살았을 때 쓸만하고 크툰의 수행사제를 통해 아기 이샤라즈를 지켜주며 필드 유지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치바자아이알입니다 리치에게 추가 된 전후 되살아나는 종복은 내 영웅이 피해를 받을 때마다 이의를 얻고 그 피해를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1단계 하수인 중 분노의 명인과 활용하면 최상의 효유를 발휘하며 명인을 계속 늘려주면서 악마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쉽게 순리방어를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전후 패치 후 급격히 변한 메타에 당황하지 않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